버즈 말고 플립을 사오지 그랬어 너 핸드폰도 리뷰하려고? 할말 있어? 아니 형 어차피 폰 바꿀 때도 됐고 어왜 <웃음> 아, 자꾸 삼성 쓰라 그래 아 우리도 좀 그런 걸로 조회수 좀 벌자 요 <웃음> 에어팟 3나 해 <웃음> 그래서 저희는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버즈입니다 여러분 아... 야 얼마나 장족의 발전이야 그렇게 따지면 우린 모래도 발전이야 요 <웃음> 갤럭시 버즈2 신상! 저희가 음향기기 리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 전문쪽도 그렇네? <웃음> 뭐지? 왜 나는 음향기기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기분이지? <웃음> 첫인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까야지. 칼 <웃음> <깔> 없나? <웃음> 이게 대세인가 봐. 패키징 작게 가는 게. 야! 야, 이러면 어떡해! <웃음> 중국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음, 저번에 톰프리랑 비슷한데? 아 어, 그쵸 요새 네, 패키지들은 어. 다 이렇게 음. 저렴해요 어. <웃음> 충전 케이블 동봉돼 있고요 C2 타입 A의 USB 케이블 자 들어있고 케이스 예쁜 것 같은데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해 보여요 네 역시 삼성이 올리브로 구입하셨어요 어때? 맞춰 입고 나오셨구나 시멘트 어. 색입니다 <웃음> <웃음> 색깔은 정말 괜찮은데? 사진으로 봤을 때도 음. 이게 이뻐 보이더라고 작다 작고 가벼워 인간적으로라며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 어, 그러기에는 미리 스펙을 봤어 <웃음> 한 짝당 음. 5g이라 그러더라고요 50g? 5g이 반 짝당해? 이게 뭐 먼지 수준이야? <웃음> 전작이었던 그 버즈 프로, 버즈 프로가 정말 성능이 좋았거든요. 음. 음질도 너무 좋고, 야 이게 개발진이 바뀐 거 아니냐, 진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소리가 정말 좋았는데 음, 음. 하필에 웨이도염의 이슈가 아. 있어가지고 음. 환불하고 할인 행사하고 좀 난리가 났었죠. 음, 음, 음. 버즈 2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용감 자체는 버즈 프로 때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버즈 프로 때부터 지금 유닛 모양이 이렇게 되면서 약간 강남콩 같잖아요. 예. 네. 그리고 쏙 들어가고 안착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한번 차보세요. 네. 차라고? 아, <웃음> 뭔가 이렇게 쏙훅 들어간 느낌인데? 어, 그고형 오늘 일부러 깔맞춤한 거 같아서 되게 웃겨. <웃음> <웃음> 다른 음. 거랑 진짜 착용감이 좀 다르다 착용감이 정말 좋은데 웨이도염이나 음. 이런 걸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결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내 건가요? 아이폰에 삼성 붙이는 것도 이상해 우와! 더 좋은데? 내 아이폰 바탕화면에 이재용 떼어놓는 건이상하다 <웃음> <웃음> 아! 보고 싶다! <웃음> 목록에 톰프리가 있는데 삼성을 붙일려니까 심지어 그톰프린 팔았잖아 연결 다, 잘 되시나요? 안 끄는 것 같은데 오늘 추천곡 어떻게 되나요? 어 추천해야 되는구나 <웃음> 어? 생각도 안 했어 너 먼저 해 그럼 자 오늘 저제 추천곡은 엘튼 존 사랑이시나? 그럼 병이 죽였어 <웃음> 연식이 된 양반이라 그 형을 왜 죽여요 형님? 아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 경일걸? 어, 그렇지, 영국에서 자기의 쇠가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어, 네. 그 엘튼 존 경과 듀아리파가 함께한. 어, 진짜로? 네. 음... 콜드아트 들어보겠습니다. 신박한 조합는데 <웃음> <웃음> 되게 엘튼 존이랑도 잘 어울린다. <웃음> 난 이런 밸런스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야, 나도 리뷰하면서. <웃음> 어, 밸런스가 되게 되게. 어. 다른 노래 를한번더 들어보자. 떠셨나요? 야 이게 사운드 진짜 별로지. 숙성이 안 돼서인가? 네. 서너 폰이 되면 좋아질 수도 있잖아. 냉동실에 넣어. <웃음> <웃음> 어 이상하네. 그렇게 날라캐일터가그 소리의 색깔은 좀 비슷해요. 음, 음, 음. 튜닝 문제인가? 들었을 때 느낌이 좀 처음에는 신박하고 이거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게 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 이게 불량품일 수도 있잖아 음질 가지고 초기불량을 얘기하는 건 <웃음> 웃긴데? 그런 AS 센터가 가지고 <웃음> 한 300헤리치대에 집이 있는 것같아 <웃음> 진사! <진상, 웃음> 어, 어, 이렇게 얘기할 수없잖그 그러니까. 진짜 블랙컨슈거잖아 어. 어딘가 모르게 좀 딥이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음이 조금 올라가고 고음이 좀 올라가고 막 그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부스트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뾰족하게 이렇게 파낸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개미알기인가요 빨질로 ㅋ ㅋ 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대역이 매끄러운 느낌은 아닙니까? 위에가 들려있는데 조금 과했어? 조금만 들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내가 희한한 부분이 그거야 음. 해상도가 지금 유닛 해상도가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음. 보통 이제 해상도 이 정도 나오면 음. 들렸을 때 쏘기보다는 음. 그냥 거기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다잘 보이게 음. 들려야 정상인데 음. 얘는 유난히 그게 조금 쏘게 들리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게 속에 들린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미 어딘가가 이렇게 조금 비니까 이렇게 속에 들리는 거예요. 아, 시차를 적응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메이드인 베트남이야. 몇 시간 지났는가 지데어 <웃음> 그러니까 어, 이것도 선어폰이네 선어폰. 아존 메이 한번 들어주세요. 이번에 새, 새로 나온 거 있는데 뉴라이트. 아 그러니까 소리 날라 스네어가 원래 이렇게 더 약간 레트로한 스네어인데 툭툭하고 퍼져 위쪽이. 클랩처럼 이게 뭐 페이즈 문제가 있나? 미들에 어딘가가 그게 날라가지 않으면 스네어가 이렇게 톤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뜨게 들리지 않을 텐데 그죠 형이 스네어 소리 잘 아는 거 한번 들어봐. <웃음> 나도 이거 이거 들을 때 멀쩡한데? <웃음> 아, 그래? <웃음> 야 메탈을 맞는 이어버리가보다. 스네어 안 가벼워? 이거 원래 1 3 인치야. 스네어 저음이 날라간 것 같다 얘기했는데 원래 저음이 없는 스네어를 들어보면 어떻게? <웃음> 그런 거야. 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음. 음악에 따라서 들리는 다리네. 게 워낙 달라 사실 아까 그 레모브 같은 경우는 음. 괜찮았어 스네어가 원래 그 깡깡거리는 스네어거든? 하이에도 안썼었는데 그거는 약간 경계 손상이 있어 <웃음> 외부에서 들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들었을 거야 <웃음> 노이즈랑 섞이면 네. 노이즈랑 안 섞이지 노이즈 캔슬링 돼서 들었는데 나는 그거 안 쓰거든 그쵸. <웃음> <웃음> 아까 버터 같은 것도 음. 이미지가 너무 좁게 들려가지고 근데 밑에는 엄청나 밑에는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응.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져 아, 피라미드 <웃음> <웃음> 다단계 형식의 <웃음> 밸런스를 <웃음> 좁다라기보단 밑에가 많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지 근데 또 그렇게 응. 생각할 수도 없는 게 응. 음질은 응. 그냥 들리면 됐고 응. 일생생활에 갤럭시 쓰고 있고 이 디자인은 난 충분히 뭐 응. 그런 유저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갤럭시 생태계 안에서 응, 응, 응, 응. ANC 괜찮고 어, 착용감도 어, 괜찮아 어, 통화품도 괜찮고 음악은 뭐이 어, 정도면 되고 어. ANC 기능 한번 테스트 해봐야죠 오형 얘기해 보세요 바보야 형 이거 한쪽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네?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아까 갑자기 귀에 때려 박는것처럼 들리더라고 뭐안그이는형 어, 아, 목소리가 커서 그런가? 아 그치 어어 <웃음> 근데 노이즈 캔슬링 진짜 괜찮죠 바깥의 노이즈들은 네. 확 사라지니까 어, 여기 이제 전기 노이즈 가 이랬던 음. 것들은 싹 사라지고 지금 제 목소리는 저음 쪽이 많이 깎였나요? 고음 쪽이 깎였나요? 위에 깎이고 밑에는 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빼요 진행하시죠 뭐인지 <웃음> <뭘 진입을 웃음> <웃음> 다 들려 잘 <웃음> 뒤에 강남콩 끼고 뭐하는 거예요 <웃음> 옷이랑 맞춰 입고 <웃음> 갯과 콩나물 못 들어봤어? <웃음> 콩나물이야? <웃음> 우리 동네에서 콩나물이라고 팔았는데? <웃음> 두부랑 같이 사지 그랬어 <웃음> <웃음> 네 여보세요 지금 제 목소리 어떠세요? 가리가 낀것 같은데요 밖에 소음들은 어때요? 소음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어,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제목소리만잘 들리나요? <웃음> 목소리만 들려요 발음이나 이런 것들 잘 들리나요? 마스크 끼고 있죠? 네네 마스크를 살짝 벗어볼 수 있나요? 네 지금 마스크 살짝 올렸는데 어떠세요? 어 훨씬 좋아요 주위에 사람 없나요? 네 주위에 사람은 없고요 차들이 많아요 차 소리는 많이 안 들어가나요? 많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지금 잠깐 신호 걸렸거든요 <웃음> 근데 약간 말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끝에가 잘리는 듯한 느낌 로이즈 커팅이 살짝 들어가는구나 음, 저, 저, 어, 지금 어때요? 통화할때 괜찮나요? 차 소리 엄청 많이 들릴는데차 소리는 진짜 신기하게 안 들리네 차 아,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금 여기 거의 뭐포치도으이 오실 때는 오도바이트이 엄청 지어가는데 전화가 노이즈 캔슬 엄청 잘 들리네 근데 이렇게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 이 있네요 뒤에 백그라운드 노이즈 캔슬 되는 거는 오 훌륭한데요? 백그라운드 노이즈 캔슬은 굉장히 훌륭한데 목소리의 끝도 살짝 같이 캔슬 되더라 <웃음> <웃음> 왜 그랬어 b u r 브 o 노크 ANC 기능이나 주변 소리 듣기 모드 그 다음에 통화 품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어, 가격 대비 비해서도 음.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 음음. 추천으로는 어떨까요? 음질적인 부분에서 캐릭터가 워낙 있어서 제가 모르겠어요 <웃음> 솔직한 심정이야 <웃음> 저의 솔직한 심정은 네. 음질적인 면에서 음. 아, 이렇게 강추하겠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음, 음. 스테레오 이미지감도 사실 전작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음. 스테이지감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넓게 자리 잡은 느낌은 또 아니지 않아요? 이게 안쪽이 이렇게 음. 다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네. 저 뒤쪽까지 이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느낌은 아니고요 앞에 표면만 음.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 그 뒤에 이렇게 뎁스 감이라던가 이렇게 음. 뒤쪽 공간감까지도좀 표현이 되면 좋겠는데 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작에 비해서 좀 아쉬운 것 같고 음.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저음의 양들이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음. 생긴 현상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서 미드들이 이렇게 좀 펀치감 있게 튀어나오지 않고 음. 음. 묻어있는 느낌이고 네. 그에 비해서는 이제 고역들이 좀 튀어나와 있고 음. 또 그러다 보니까 고역이 어느 순간에는 조금 쏙에 느껴지기도 하고 고역이 약간 반짝거리고 예쁘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기는 해요 위에가 음. 살짝 올라가 있어서 하지만 그렇게 고역이 시원하게 열려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초고음역대가 있거나 음. 위에가 다 오픈돼 있거나 음.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냥 고음이 살짝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죠 넓게 해상도 있게 펼쳐져 있다는 라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 가격에서 그냥 편하게 일상생활에서 ANC도 쓰고 통화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하면 괜찮아요. 다만 음질이 좀 우선이신 분들 그래요. 어... 추천. 응. 어? 너 갑자기 야야야 <웃음> 마무리해서 야 이런 보소. 나는 삼성이 좋아요. <웃음> 야 근데 너왜 애플 쓰고 달려? 애플도 좋아. <웃음> 저는 LG가 좋아요 음질이 우선이신 분들한테 이렇게 네. 강추는 못하겠고 네. 편의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네. 갤럭시와의 또 차적궁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갤럭시가 없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테스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주든가 제과 콩나물한테 <웃음> 빌어보세요 <웃음> 왜 그랬어 AKG 사운드 바이 AKG인 건 알겠는데 내가 아는 AKG는 다 고음이 화사해 로우가 많은 AKG인가? <웃음> <웃음> 야, 야 삼성 어디를 인수한 거야? 잘 살펴봐 거기 AKG 맞나? 하만구름 맞아? 어쨌든 버즈 2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제 웨이도요. 이것도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 네. 어, 그런 문제만 없기를 좀 간절히 바라 보겠습니다. 삼성 화이팅. 삼성 좋아요. <웃음>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야! 도망가지 말라고 너! <웃음> 아 이걸 내보낼 수 있어 우리 오늘 <웃음> 플립3나 갤럭시, 갤럭시 워치 이런 걸좀 사놓고 와서 우리도 작쳐. 그런 거좀 리뷰하자 닥쳐 버즈2 오늘 좀 애매하잖아 버즈2 나 승단된다 나, 나, 나 이럴, 이럴 줄 알아 좋아요! 내... 막 이러고 해야지 리뷰가 좋게 어? 내가 이럴 줄알아어 삼성 씨 핸드폰은 괜찮을 거야 <웃음> 웃기 지 마. 스마트폰 좋대 나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음. 어렸을 때는 애니콜만 썼었어 그니까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형이 갤럭시 막 신제품 나올 때마다 그거 리뷰하고 애플 신제품 나오면 내가 리뷰하고 그러면 되잖아 LG는 어차피 신제품 안 나와 아 <웃음> LG! LG! LG는 계속 중고 리뷰할 순 없잖아요 <웃음> LG! 어.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그건 어머님 얘기 <웃음> <웃음> 고 짜장면 리뷰하는 게 아니니까 아몰라 빨리 가가가 가. 가, 집에 가 이제 집에 가 Boom. <laughs>